먼저 하시게내 먼저 할까. 어디 보자, 잠깐만. 마인마우스 조정하고 됐다. 오케이. 어디 보자, 이걸... 어? 어? 뭔데 <웃음> 이거? 어, 어떻게 된거야? 뭐야, 나안 엎어진다. 뭐야 이게. 음, 음, 뭐야 이거. 음, 뭐지? 나 하나 뺐다 이거. <웃음> 색깔증가로 해보자. 잠깐만 뭐지? 조금만 로딩 되는 데까지 조금만 기다려봐 로딩 컴플리트다 됐다 어 뭐야? 어? 뭐지? 어? 버그? 아 이거 잘못 잡으면 다 망가진다 이거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잡았하냐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<웃음> 한 번에 다 잡힌다 <웃음> 미친 이거 노, 노트북 봐야 하나? <웃음> 어, 그렇네 야 노트북 봐봐 뭐가 적혀있다 아 튕기기로 빼라는데? 아 튕기기로 빼 오케이 오프. 어 이렇게 튕기기로 빼라고 음. 근데 야, 여기 배구... 배경 뭐야? <웃음> <그렇지>. 배경 뭐야? <뭐해? 웃음> 이거 왜 우리 물속에 있냐? 어디 보자 색깔젠가 해보자 어 리오드 빼래. 일단은 내가 해보겠다 아 이거 이거 주사위 굴려서 빼야된다 아, 그런데 몰라. 응? 어? 안 빠졌어. <웃음> 자, 빨간색입니다. 위가 때 바이, 안 빠지는데? 그렇게 뺏어야지, 어. 어, 날아갔다. 이 차례다. 위가 때 바이. 빨간색. 어느 걸 뺄까요? 빨간색. 난 파란색. 으악! 이거 뭐야. <웃음> 엄청 잘 뺐다. 오오배 어? 헤베. 헤베. 판을 엎어라. 으악! 내가 아유. 이겼다. <웃음> 한... 이걸로 내가 이겼다. <웃음> 아, 그럼 이것도, 이것도 할수 있겠네. 그냥 일반젠가도. 아, 그럼 일반젠가도 튕기는 거겠지. 응. 아까 그래, 아까 이것도 똑같이 됐다. 이거? 오! 됐다. 잘 됐네. 어? 어디갔어? <웃음> 야, 야! 너무 어? 재밌었다. 엎어! 엎어. 엎었다. 뭐야? 뭐야? 엎어! 엎다. 다니 그걸. 엎었다. 로딩 컴프리 자, 게임을 시작하지. 안 빠졌어. 오이쭈또안 빠졌어. 오이쭈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못 봤다. 러시다러시다 내가 먼저 해볼까? 어,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뽕! 뭐빠졌냐 <웃음> 가운데 아거 <웃음> 다른 거 빠질 뻔했다 야응 음. 오! 발사 됐다 야이 <웃음> 발사가 이나 재밌다 어 재밌네 이거 뭐지 발사가 된다 뽑 어? <웃음> <웃음> <야>, 터레시다 <터렛이다. 웃음> 어 거의 터레인데 이거 뭐냐 이게 어 배달 을뺄건 이쪽은 좀 위험한데 어 이거 으아. 파이어 파이어 오늘 어, 살았어, 쟤가가 살았어. 이 같은 파이어, 이게 더 재밌는데 실제로 고보다 못하지 <웃음> 이게이게더 재밌는데. 포기해야겠다. 오케이. 포기. 나 했어, 니네 해라. 순간가다 빼도 파이어, 파이어. 파이. 오오오오뭘뺀 <웃음> 거냐 너였지. 위에 걸 뱉지. <웃음> 좀 기울어지려고 하지. 어. 위가 g 파이어 h e m fire. fire. We got 이어위 m f i 이 e 파이어. o t 어어어 어. fire. fire. f i r 오 fire. 아!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쟨가> 뭐 <웃음> <웃음> 어? 오 r e 가기 잠깐만. 전에 볼링으로 바꿔놔라 갈 거면 오케이 한 판만 더 하고 가자 쫙. 나안 빠진다 엎었다 <웃음> 엎었다